동물을 관찰해봐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 오늘도 동물을 관찰해보자 우와, 오늘은 어떤 동물을 보게 될까? 오늘의 동물은 바로바로 바로 코뿔소, 영어로는 라이너 모두들 안녕 나는 코뿔소야 영어로는 라이너 알파벳 알로 시작하지 나는 동물계의 전차라 불리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지에서 서식하지 밤에 주로 활동하고 낮에는 그늘에서 쉬는 편이지. 코뿔소는 육상 동물 중 코끼리 다음으로 덩치가 큰 동물이지. 몸길이가 2에서 4미터, 몸무게는 1에서 3.6톤 정도까지 커지지. 몸빛은 회색, 갈색 등으로 무늬는 없단다. 피부는 매우 두껍고 딱딱해 몸에 털이 없지만 꼬리에는 굳은 털이 나있지. 육중하고 튼튼한 덩치 때문에 나를 무섭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성격이 매우 온순한 편이란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하하. 하지만 하하 정말 힘이 세서 트럭도 뒤집을 수가 있다. 말 그대로 나는 동물계의 전차지. 엄청 듬직하게 생겼어. 코뿔소는 말과 동물이라 말의 친척이라고 하네. 내 귀는 깔대기 모양으로 크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신기하지? 깔대기 모양의 귀를 레이더처럼 움직여서 멀리 있는 소리까지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단다. 눈은 좌우 양쪽의 바깥쪽을 향하여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범위를 볼수 있지만 시각이나 거리감각이 좋지 않아 그 대신 청각과 후각은 매우 예민한 편이지 상대방과 물체를 파악할 때 눈보다 코에 더 의존한단다 킁킁 근처에 맛있는 풀이 있군 맛있어. 아주 야무지게 먹어야지. 나의 가장 큰 특징인 뿔은 위치나 모양이 다른 동물들의 뿔과는 완전히 다르지. 내코등에 있는 뿔은 뼈가 아니라 피부가 단단하게 편해서 생긴 거야. 내 뿔은 평생 자라나지. 사람의 손톱이나 발톱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뾰족뾰족 코뿔소 라이노 뾰족뾰족 코뿔소의 뿔은 뼈가 아니었구나 코뿔소는 한두 개의 뿔을 가지고 있어 콧등에 나 있는 뿔을 이용해서 다른 동물들이나 코뿔소들끼리 싸울 때는 먹이를 찾아 땅을 팔 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한단다 하하하 내 뿔이 훨씬 크니까 그만 포기하시지 옴냠냠냠 맛있다. 땅 속에 있는 뿌리가 역시 제일 좋아. 나는 뾰족뾰족 코불서 뾰족 라이노. 얼터벳달로 시작하지. 뾰족뾰족. 뾰족. 나는 초식 동물이어서 주로 풀과 나뭇가지. 열매를 먹고 사는데. 덩치가 큰 만큼 아주 많은 양의 풀 먹지. 많이 먹는 만큼 똥도 많이 싸는데. 코뿔소들은 공용화 장실을 이용하지 않고서만 똥을 싸지. 예민한 코를 이용해 똥 냄새로 누구와 짝짓기할 수 있는지 정보를 파악해. 코뿔소는 영어로는 rhino, 알파벳 R로 시작하지. 나는 뾰족 뾰족 코뿔소 라이너 알파벳 알로 시작하지. 코뿔소는 수영도 좋아하는구나. 대부분의 코뿔소는 다리가 짧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만 수영을 아주 잘해. 잠수도 오랫동안 할수 있단다. 특히 아시아 대륙에 사는 코뿔소들은 잠수의 달인이라고. 하하하! 코뿔소는 물과 진흙으로 목욕을 하면서 자외선을 차단하고 체온 조절, 진드기 같은 벌레들을 쪼잔내지 커다란 덩치에 강한 힘과 뾰족뾰족 뿔까지 코뿔소는 무서운 게 없을 것 같아 엄청나게 강한 코뿔소지만 현재는 멸종 위기에 처해있대 멸종위기라고 아니 어쩌다가 몇몇 나라에서 코뿔소에 뿔이 좋은 약으로 쓰인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밀렵꾼들이 코뿔소들에 뿔을 잘 나가기 시작했어. 코뿔소의 뿔은 잘려도 다시 자라긴 하지만 너무 많은 코뿔소들이 밀렵꾼들에게 붙잡혔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코뿔소 밀렵을 막기 위한 법을 만들고 코뿔소들을 지켜주지 우리도 멸종이기를 이겨내기 위해 열심히 새끼를 낳으려고 해. 코뿔소의 임신기간은 집 5에서 19개월로 긴 편이고 한 번에 한 마리밖에 낳지 못한단다. 코뿔소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닐 수 있고 4에서 7살이면 어른이라고 할수 있지. 보통 5년 간격으로 출산을 하는데 새끼는 다음 새끼가 태어날 때까지 엄마와 함께 살아. 코뿔소의 평균 수명은 40년 정도로 동물 중에서는 꽤 오래 사는 편이야 코뿔소는 영어로는 라이너, 알파벳 R로 시작하지 나는 뾰족뾰족 코뿔소 라이너, 알파벳 R로 시작하지 낮에는 너무 더 그늘에서 좀 쉬어야겠어, 후 코뿔소야, 안녕 모두들 안녕 오늘은 코뿔소에 대해서 관찰해봤는데 어린이 친구들 재밌었니? 다음은 어떤 동물이 나올지 정말 궁금해? 그럼 모두들 안녕! 오늘은 코뿔소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린이 친구들 재밌었니? 코뿔소는 응. 커다란 몸짓과 뾰족뾰족한 뿔을 가졌어 그리고 코와 귀는 좋지만 눈은 별로 좋지 않대 코뿔소는 영어로는 라이너 알파벳 R로 시작하지. 다음에도 멋진 동물 친구들과 함께 찾아올게. 모두들, 모두들 안녕! 안녕. 구독 버튼 꾹 눌러줘!